<웃음> <딘냐> 기다려본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라이온킹의 그 원숭이는 가래는 안꼈는데 요즘 신입 사원들은 회사 처음 나올 때 빨간 정장 입고 다니나? 눈도 안쪽 가려놨네. <웃음> <아이고>. <웃음> 그래도 회사 출근할 때 멜빵 입는 대표보단 낫지 않을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원래 대표는 마음대로 해도 돼? <웃음> 그럼, 그럼 드레, 드레스 입는 <웃음> 저는 어찌 보면 마케팅 부서기 때문에 아 여긴 그... 거적댁인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생각해보니까 <웃음> 저분은... 저기는 분은저 개발팀이세요 개발팀은 증권가로 출근해도 포스트잇 출근해요 <웃음> 라미야 왜 이렇게 언니 치마를 들추고 있어? 아, 그러니까. <웃음> 아니에요 그냥 언니를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높은 곳에서 말하라고 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이 e 무브 실제로 가능함 라미 가능함 <웃음> 실제로 연비 들고 운동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은 의웹 저희가 또9월 초정도에 워터파크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무 너무 어무어내 귀! 아! 어! 내 귀! 너무 좋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여보세요!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아아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얘들아.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연비가 저랬다고 다들 조용히 하며 있었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로 방송을 접어야 될것 같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웃음> 시작부터 이거 운전이다 근데 대비님 점프가 이상해요 어 이거 우주네 이거 우주입니다 어? 여러분 형 일로 아이, 가라고 돼있네 별로 가라고 돼있다고? 여기 어, 화살표시 돼있는데? 어? 야 운전 아닌가봐 라미야 나의 운전 실력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유, 또거머리 붙었다 나는. 한편아! <웃음> 스테이 야, 이거 뭐야? 어, 야, 야, 야, 눈뽕! 눈뽕! 아 우와, 바닥 봐! 우와! 우 우와! 우와! <웃음> 테 <스테이! 스테이! 웃음> <스테이! 스테이! 웃음> <웃음> 액션 가면 사주세요 삼양라면 사달라고? 아! 삼양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아니 액션 가면 사달라고 그랬는데? 야! 남의 귀는 네가 다 터트리면서 네가 못 들으면 어떡해 <웃음> 내 귀도 같이 터져 <웃음> 우주에서 지구로 불시착하면서 뭔가 무인도에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사랑의 불시착 음? 연비 한펜 주인공 너너 너 빠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시에나 사랑해? 어? 아우 i a n c a 어어야 이거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시에니가 한거 맞는 거 같은데? a 어, 안돼 이거 i 선 아니 연비야 <웃음> 그 n 그렇게 i a n c a b i a 그 c a Bianca, Bianca. Bianca, Bianca. Bianca, b i 얘 왜이렇게 하이 하냐? 하이 하이 저희 야이, 워터파크 하이, 계획을 뭐, 뭐. 전격으로 <웃음> 취소하겠습니다 사장 멱살 그렇게 잡는거 <웃음> 아니야? 하기로 한 거를 그렇게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아,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휴폴풀에서 공약한 건데 나 아, 비키니 <웃음> 입고 갈수 있어! 어, 시에나 무려 <웃음> 네. 바다나 워터파크에 우리가 정모를 가면 연비가 비키니를 입갔단다저안 갈래요 <웃음> 근데 연비 언제부터 여장의 취미가 있었어? <웃음> <웃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한 형이 비키니 입는 모습 보고있지 <웃음> 않으죠아 저쪽으로 나무를 타고 건너가서 음. 보트를 타고 배터리를 들고 저 끝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 음 그러네 저기에 연결하는 게둘다 있는 거네 가봐 간다!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녹슬지 않았는데저 녀석? <웃음> 살아있구만 왜내 칭찬 안해줘? 내가 운전 했는데? <웃음> 빗소라 원래 나 칭찬에 인색한 거 알잖아. 방금 잘했잖아. 빗소리 항상 잘하는 거 내가 알지? 다른 놈이 그렇게...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따라갑니다, 사장님. 오, 다리 내린 거야. 그렇게... 어, 뭐야? 떠주네. 저렇게... 오케이. 오, 오케이. 어, 여기 세이브 포인트, 세포. 그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여기 올라가는 거딱 있고. 이거 건너간 다음에 그죠? 당, 당, 당. 당. 아하. 제가 요쪽에 있는 거 주워 갈게요.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져 있는데. 그래. 그거 잘못하면은 야그 리퍼 받아야 된다. 그럼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지. 배터리 생긴 거 몰라요? 야 그러네. 왼쪽이 플러스네 저기. 어 그러지. 아 이거 문과생이 만들었으면 반대쪽이었을 텐데. 와. <웃음> <웃음> <웃음> 아무리 문과여도 그정리 정도는... 생겼어. 와. 야 늘어난다 다리. 오케이. 자라나라 머리머리. 어. 저런. 잘안 하지 않았어요 시은아? <웃음> 어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잠깐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웃음> 같이 죽을까? 안 깝칠게 안 깝칠게요 신혼 같이 죽을까? 어? 어, 나 꼈는데? 시엔이 <웃음> <웃음> 저거 같아 오르골 짝짝쿵 <웃음> 짝짝 <웃음> <웃음> 야 근데 저기 뒤에 괴물 있어 산 중턱에 다내 <웃음> 머리 잡아줘 고마워 좌봤어, 좌봤어. 인새끼. 네 <웃음> 야, <웃음> 오케이. 잡았어. 라미, 라미야, 라미야, 그만흔들어. 나 간다. 아니 내 머리를 밟고 가?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악 잘됐다. 오케이 세부 찍었다. 오케이. 안 찍었잖아. <웃음> <웃음> 아씨 그냥 죽을 뻔했는데. 아 찍었다, 찍었다. 오케이. 오 어, 근데 이거 뭔가 맵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뭔가. 아, 나는 또 거머리 붙었어. 오늘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 느낌인데 어? 이거 두미노 아닌가 이거 이거 뭐지? 야 이거 우와. 똑같은 숫자 아니면은 뭐야 이거 암호야? 도박? 도박이야 위에 올라가서 오. 뭐 봐야 하는 거 같은데? 동굴에 숫자가 있었어 동굴에 5120 안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아 안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5120이야? 네 그래 한번 해보자 아 그걸 가리면 어떡해? <웃음> <웃음> 감각 <웃음> 테스트 다 보이는데 무슨 아 지나갔잖아 조금이게뭐 <웃음> 되긴 돼? 5120 근데 0215 아니야? 근데 동굴 안쪽에서 나왔잖아요 야! 이거 맵 이름이 2022인가 그랬거든? 이거 어? 신년맞이 설날 해가지고 0215일 수도 있어 진짜로 못해? 뭐 어이 정도로 정확히 그, 맞춰야 되나? 어. 이거? 근데 이 길은 뭐야? 길 생겼네! <웃음> 아 잠깐만! 아 떨어졌어! 야 돌리니까 없어졌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걔때맞아맞아공1로가 맞아 아일 맞아 일로 아, 1로, 1로 이거 말 음, 음, 음. 암살을 해 <웃음> <웃음> 일로 맞아 이거 그런 거도 선배야 애들아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배 들어 배 들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라미는 어쩔 수 없어 라미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야 놈이야 떨어졌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빨다 빨다 빨다 빨리 빨다 빨리 빨다 너네 그런 누나 빨리 빨리 뛰어 오케이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같이 같이 페자 페자고 뛰어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자차 영차 됐다. 오케이. 아아아 너네 다 뒤졌어. 아, 미안해. 인간 대포 있다. 인간 대포 아, 인간 포 아닌데 이거. 돼지 포 자! 이거 돼지 데포야. 어. 돼지 포 어, 되드해, 되드해. 살짝 올려야 될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 야들 들 <웃음> <웃음> 이걸 쏴버리네 지금 쏴봐 uh. Right now, go! 그렇지! 아 이거 또 그거야? 아몇 번이야 이거? 아... 한 페이에도 같이 쏘니까 좋다 오우, 오우, 오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누나 그거 돌리면 안 맞았는데 아직? 이거 몇번 발사하면 이런 거 있게 해놨나 보다 됐다. 아, 하나 할 때마다 다리가 생기는 거구나. 으쌰! 그렇지. 바로 주장. 아, 이쁘다 하면 여러분, 그죠? 약간 신년 느낌 나고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웃음> 자, 하실 일이죠. 와서. 잘 되시고 자, 복 받으십시다, 우리. 아! 야, 이거 아치가 벌써 왔네. 고나마나 지뢰다. <웃음> 그걸 알면서도뛰어드는 당신, 조금 멋있을지도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Oh, shit! o i t s t Oh, shit! Oh, shit! 가이 Oh, t Oh, s i Oh, s s o 한테나 나 먼저 간다. 다쳤을 때 점프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빨리 점프로 피해 쭈음 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웃음> 하트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어 <웃음> 어. 어, 어. 어. 아, 한테 나가면서 살 가능성이 생겼었는데 안 떨어지네. 바닥을 팔이... 어떻게든 집어봐. <웃음> 팔두 쪽이 다 붙었어. 미안한데. <웃음> 그러면은 땅에 붙어있는 이한테 한편이한테 땅 잡고 케빈을 잡아달라 하면 되겠다. 어, 형,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 아, 내가 보여줄게. 편잡다편 잡았다. 펜아내 귀송 말 들려? 구하로온 거야? 아니, 나도 꼼짝없이 잡혔어. <웃음> 저 앞에 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 뭐?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 클럽? 아니 나닭도리탕 먹고 싶어졌어 왜? 아 왜? 뭐라고? 또리... 이걸 봤는데 왜닭도리탕이야 그거를 지금 맞추라고 낸 문제야? <웃음> 뭐, 미쳤어? <웃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웃음> 누나 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요 30년차 부부도 못 맞출 거 같아 그거는 <웃음> 도대체 이걸 보고 닭도리탕이 어떻게 생각나는 거야? <웃음> 빨갛고 그리고 <웃음> 어떻게 알았어 <웃음> 너는 언제까지 방송을 나눠 먹을 셈이야? <웃음> 어떻게 알았어 <웃음> 오케이 거야. <웃음> 언제까지 날러? 병당 당이었는데 <웃음> 야! 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아, 나오는 거야. 오케이. 어. 던져. 무서워. 그래. 던져. <웃음> 야, 냅다 그렇게. 야, 레이저랑 겹치잖아 거의. 그렇지. 오. 죽기 뭐. 말라. 아 이제 도는거 없죠? 응 없어 그냥 와 그럼 뭐 이즈 이즈 어? Easy, easy. 어. 좋았어 아 이게 보트킹가 보다 얘가 이거를 저 공룡 입에 물려 어? 뒤에 오케이. 포트가 있는데? 아 그래? <웃음> 아 공룡 타는 줄 알았지 공룡아 배터리 먹자 오 뭐야 우와 어? 뭐야 예!